멀기트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보스입니다. 벽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좀더 쉽게 잡는 법을 알아봅시다. 축복의 인도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. 인도에 따라 멀기트까지 가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네 어려운 거 맞아요. 처음 하신다면 아래쪽부터 탐험하시길 바랍니다. 흐린강 동굴에 패치를 만나 멀기태 구속구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초반치고는 5천룬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셔야 되는데 물론 없어도 클리어는 가능합니다. 폭풍 언덕의 낡은 집에 가셔서 영해파리 뼈가루와 엘레네 교회에서 환원의 종을 받으시면 전투 중 영체를 소환하실 수 있습니다. 입장 전마법사 NPC 한 명을 소환시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참고로 들고 있는 무기는 패치를 만나기 전 만날 수 있는 암령인데 그 암령이 들고 있는 단검입니다. 초반에 먹는 것치고는 굉장히 좋은 무기라 생각됩니다. 요구하는 스탯도 낮으며 멀리서 출혈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만한 무기 하나 장만하며 앞으로 진행하실 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멀기트 전투 영상을 끝으로 다음 공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must truly run in thy veins, tarnished. smoldering with thy meager flame.